안녕 여러분 어, 어쩌다보니 지금 백신을 좀 일찍 맞게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백신 예약을 해뒀고 지금 맞으러 가는 길이고 제가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백신을 맞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내 네,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어, 지금 집에서 좀 멀어요 여기 가야 되는 클리닉이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머네요 <웃음> 일단 안녕 저는 드디어 백신을 맞았습니다 <웃음> 백신 맞은 다음에 15분 정도 앉아있다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네, 아프진 않았고 그냥, 그냥 부사 맞는 그런 느낌은 똑같아요 저는 이제 백신을 맞고 집에 돌아왔고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백신을 맞은 지한두 시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딱히 뭔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거를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그 맞은 쪽 팔이 그니까 이쪽 어깨랑 이쪽 팔이 되게 아프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주사든지 맞으면 그 주사 부위 뻐근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픈 거라서 괜찮은 거 같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일상생활을 지금 계속 할 건데 계속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괜찮고 어,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거예요 저기 몇시간만에 지금 얼굴이 띵띵 부은거같은데 <웃음> 아까 전에 점심 먹고 아니 점심을 먹는 중에도 진짜 너무 피곤한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다가 치우고 좀 잤어요 잤고 그래서 지금 먹자마자 자가지고 얼굴이 완전 <웃음> 띵띵 부었는데 어, 지금 네, 백신을 맞은지 시간으로 따지면 한 8시간? 정도 지났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제 몸이 좀 피곤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의 증상이라고 하긴좀 그런데 제가 지금 백신 맞은 쪽 팔이 그러니까 주사를 맞은 쪽 팔이 어깨부터 팔 끝까지 지금 다 아파요 약간 팔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좀 아파가지고 사실 그래서 자다가 더잘 수도 있었는데 아더 자기에는 제가 아예 잠들 채비를 안하고 자가지고 다시 한번 깨긴 했었어야 되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깼어요 네 그거 외에는 지금 딱히 뭐 갑자기 고열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그런 증상은 없긴 하고 음. 제가 어떻게 하다가 빨리 라고 할수 있죠 네 빨리 백신을 맞게 되었냐면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 저는 그하스파 지역에 살고 있고 하스파 어, 지역이 뭐냐면 그 토론토시에서 이제 여러가지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코로나가 더 쉽게 감염될 수 있고 더 빨리 전파가 될수 있는 그 지역으로 설정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우편 번호로 나눈 그걸 하스팟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우편 번호로 따졌을 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어, 코로나가 빨리 전파될 수 있고, 더 감염 위험이 높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지역에 지금 살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접종 우선순위가 됐고, 네 그래서 맞게 됐어요. 저는 그 하스팟 지역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원래도 제 차례가... 제가 맞을 수 있게 된다면 백신을 맞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순서가 조금 더 빨리 온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자 백신은 1차, 2차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16주 뒤에 또 2차 접종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맞은 건 1차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백신 아까 제가 맞으러 갔던 얘기를 조금 하자면 가자마자 이제 예약을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맞는 지금 대상이 맞는지 그런거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열 체크하고 손소독하고 기본 개인정보 같은거 입력하는 문진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작성하고 그 앞에서 이제 제 문진표를 바탕으로 저의 정보를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 거기서 조금 기다리면 바로 백신을 맞아요. 백신 맞은 후에는 그또 다른 바로 옆에 있는 약간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한 15분 정도 대기했다가 이상이 생기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15분 후에 이제 거기를 떠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맞았다는 영수증 같은 거랑 다음 2차 접종을 앞에서 예약을 해주시길래 받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돌아올게요 안녕 <목소리> 안녕 어, 지금 너무 아예 쌓아리다네 제가 음, 어제 백신 맞은 이후로 팔이 좀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그 원래 주사 맞고 나서 그 근육통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쪽 어깨서부터 에팔 끝까지 전체가 지금 살이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침대에는 누워있었는데 사실 잠을 지금 제대로 못 잤어요. 거의 못 잤고 어, 약을 먹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는데 지금 거의 새벽 한 5시 반? 6시인데 아예 잠을 못 자가지고 어... 정확히 어떻게 아프냐면 그... 살 쪽에 웃긴만 스쳐도 지금 어... 되게 아... 그 근육... 피부? 피부가 아픈건지 근육이 아픈건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네 그런 상태예요네 그래서 제가 지 너무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좀 몽롱해가지고 그래서 근육통약 같은 걸 먹고 일단은 잠을 자 보려고 해요 그럼 안녕